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낳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에브라이마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내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내가 짐 구름이나 시 없어지는 이슬같도다 그러므로 내가 선지자들로 저희를 치고 내네 입의 말로 저희를 죽였노니 내 심판을 바라는 빛과 같으니라. 나는 이네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폐역을 행하였느니라. 자, 5장 1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5장 14절 14절 15절 시작 내가 아브라함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족 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고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 없으리라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서 저희가 그제를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기다리라 죄가 고난을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여 이르기를 자 여기까지 예 봤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찢겨진 상처와 회복입니다 자 몸이 아픈 어떤 사람이 몸 아픈 증세가 있어서 어, 병원에 갔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서는 의사 앞에 내가 어디가 아파서 어디가 아파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면 의사가 환자의 아프다는 그 말과 함께 몸을 여기저기 진단을 합니다. 자 그런데 병원에 가는 의사에게 병원에 가는 사람이 무섭다거나 몸이 아픈데도 불구하고 거짓말을 하면서 의사한테 속이게 되면 아무리 유명한 의사다 할지라도 의사는 그 환자를 도와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를 가급적이면 안하고 싶은데 주님의 교회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나와서 퍼지게 된 것도 또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그런 뉴스를 많이 봐서 알 것입니다. 포지게된 원인은 내가 어떤 증세가 있는데 감기 증세가 있고 기침하는 증세가 있고 열이 오르고 내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런 증세가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병원에 가서라든지 코로나 바이러스일까봐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검사를 받으면 덜, 어, 덜 퍼질 텐데 누군가 개개인이 이걸 속이게 되고 거짓말을 하거나 뭐내 생각에 괜찮을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더 많은 사람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것입니다. 자, 정부에서 자꾸 거짓말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지금 동원하지 않습니다. 핸드폰 할때 GPS를 통해서 어느 곳에 가고 어느 곳에 가고 신용카드까지 어디서 썼다는 것까지 다 검사하고 추적주의를 합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데 어느 곳에 갔는데 안 갔다고 딱잡아대고 그렇게 한다면 문제가 더 커지는 것입니다. 자, 주님이 교회가 다수가 어, 코로나 바이러스 걸렸는데 전혀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주님의 교회에서, 성도들이 한 명, 두명막 굴려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결국에는, 결론은, 광화문을 갔다든지, 어느 곳에 갔다든지, 또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가 접촉했다든지, 그런 여러가지 사건들이 만들어지면서, 갔는데 안 갔다든지, 또간 것을 속인다든지, 분명히 갔는데 근처만 갔다 왔다든지 이렇게 하다보니까 뒤로는 싹 점점점점 번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도 늦은 감은 있지만 뒤늦게 알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거는 속일 게 아니라 모두가 다 검사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늦은 감은 있지만 그때부터는 발파르게 움직였어요 주름의 교수 성도들에게서 우리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이나 외부쪽으로 또 다르게 계속해서 번져 나가지는 않았어요. 그 번져가는 것을 N차 감염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교회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끼리 번져있는 것을 확산을 막았습니다.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요즘에 문제가 되는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도 거짓말을 하거나 숨기거나 동선을 숨기며 이런 것들이 확산, 빨리 확산하는 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국민적 공감의 어떤 공분이 되기도 합니다. 혹시 주님의 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될까봐 저도 참위 염려가 많이 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에게는 어떠한 질병이라든지 바이러스다든지 이런 여러가지 크고 작은 많은 상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면서 상처를 주고받고 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질병을 이야기할 때 육체적 질병이 있고 정신적인 질병이 있고요 또 영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제가 재밌는 글을 정말 필요한 글을 하나 봤는데 주제가 이겁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19의 확산의 주범은 누구인가? 여기에 대해서 의사가 글을 썼어요. 그러면서 기독교가 요새 세상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공격을 많이 받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독교인들 특히 광화문 집회 또 교회들마다 여러 환자들이 막 나오니까 사회의 문매를 맞습니다. 자주 여될 사람이 자중하지 않고 시대가 요구하는 많은 강점을 가진 사람들이 광화문에서 강사로 또예국 나라를 사랑한 사람들이 개도 결국에는 자기의 어떤 어 소위 정부에서 말하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로부터 기독교가 신뢰를 잃었고요. 기독교의 지도자들도 다 고기를 숙이고 현수막까지 걸고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그런 말까지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광원 간 사람들이 극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극좌도 있고 극우도 있습니다. 이제 기독교의 공식 명칭이 극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것은 사실 아닙니다. 엄밀하게 표현하면 성경에는 자문사장 이십일 절에 너희는 좌로나 우로나 침치지 말라 그러셨어요. 기독교는 좌도 아니고 엄밀히 말하자면 우도 아니에요. 그럼 기독교는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파고 하나님파고 성령파고 우리는 다 성령으로 거듭난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악에서 떠나는 것만이 살게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알렐루야 보수파에도 죄가 있고요 진보파에도 죄가 있습니다 그런 죄가 있다면 우리는 악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를 사수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는 보수가 아주 좋습니다. 또 날마다 우리가 새로운 변화와 새로운 혁신을 읽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는 진보가 아주 좋습니다. 사랑의 원리가 보수이고 정의사회의 구현이 그런 차원에서 보다면 진보도 좋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의 주범은 교회는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집중적으로 타켓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 이태원 동성애자들이 이태원에 가서 밤새도록 춤추고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지만 거기에서 변형돼서 나온 감염돼서 나온 바이러스가 GH 형태라고 그래요. 이것은 걸리면 금방 죽지는 않지만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그래요. 확산 속도는 일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여섯 배나 더 빠르다고. 그래요. 이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의사에 증명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동순이자라는 사실을 철저하게 은폐시킵니다. 처음에 잠깐 반짝이다가 저거 하면 다 은폐시켜요. 그리고, 얼마나 조사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은 국민들이, 검사를 하면 할수록 코로나 확진자가 더 많이 나오고 무증상도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검사 대상을 어떤 대상에게 집중적으로 검사를 하느냐 그런 문제도 생깁니다. 어떤 단체 검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통계가 또 달라진다고 해요. 굉장히 복잡합니다. 제가 오늘 보건소 직원한테 제가 좀 따졌어요. 격리시설에 가서 격리를 해도 격리에서 나올 때 코로나 바이러스 다시 한번 검사를 해서 양성이냐음성이냐 하지 않습니다. 여러동안 강제 격리되고 있기 때문에 당신들은 이곳에서 있었기 때문에 나갈 때, 전 나갈 때 검사한 줄 알았어요. 열심히 열심히 내 몸에 체온, 맥박, 심장, 또 열, 온도, 열심히 열심히 아침저녁으로 오전도 오로두 번씩 막 검사합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나갈 때도 검사할 줄 알아요. 검사 안 하고. 그래서 왜 검사가 안하냐 그랬더니 여기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비교적 회복이 다 됐기 때문에 나가도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고 우리 성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집에 있는 사람은 강제 격리가 안 돼도 집에서 격리되어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검사를 받습니다. 검사하는 방법도 너무나 차이가 있고 참 복잡하고 손질해야 될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내가 설명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육체적 질병이는데 병원에 가서 육체적 질병은 병원에 가면 시스템이 잘되는 대학병원에 가면 우리 몸에 아픈 원인이 뭔지 다 나옵니다. 의사에게 자기 아픈 증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의사는 그 증상과 함께 거기에 맞는 처방을 하고 기계를 돌려서 CT 촬영 한다든지 MRI를 찍는다든지 의사가 처방을 합니다. 또한 가지 질병은 정신적인 질병이 있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은 생각으로 마음으로 내 안에서 혼적으로 정신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도 잘 낫지 않습니다. 이건 심리적인 것이 많습니다. 정신적인 질병이 자꾸만 생기면 나중에 육체까지 질병이 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질병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문제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7장 1절에 이런 말씀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막 찾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직장이 없습니다. 이자를 내야 되는데 원금도 이자도 못 갖고 있습니다. 융자 받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내 직장은 어떻게 될 건가요? 하나님, 나는 소득이 없습니다. 내 마음이 우울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기도 열심히 하는구나 응? 열심히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때 하나님이 오셔서 막상 그 현장에 저들이 기도하는 그부르지음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막상 와보니까 저들은 부르짖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정말로 부르짖어야 될 핵심 내용이 하나님 이 보실 때 빠져 있는 거예요. 누가 이스라엘, 유다,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 다 이스라엘 상징하는 접속들입니다 그들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통성 기도를 팍 건드락했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통독을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내용이 거의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소리 지면서, 처리하면서, 부르시지면서, 울고 불고 막, 회개하고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현장에서 나타나셔서 보시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전혀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입구로 만든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를 이렇게 왜 이런 환경이 있습니까 우리 민족이 왜 이렇습니까 우리 세상이 왜 이렇습니까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우울합니다 몸이 아픕니다 돈이 떨어졌습니다 직장에서 잘렸습니다 마음이 괴롭습니다 누가 나를 미워합니다 이제 우리식으로 이제 이야기 한번 해 봅니다 주님, 우리 주님의 교회, 우리를 이 꼴로 만든 것, 도대체 누굽니까? 과부문 가서 그렇습니까? 그곳에 간 사람들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짓말해서 그렇습니까? 숨겨서 그렇습니까? 순종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별의별 문제로 기도를 할수 있어요. 우리를 이 꼴로 만든 장본인이 도대체 누구냐? 그것에 대해서 기도 중에 전혀 언급하지 않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감추고 지금 부르짓고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긴 흘리는데,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부르지져 하나님 앞에 막 문제를 풀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인과 거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볼 때는 너희들은 지금 껍데기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 껍데기에 휘말려서 너희들은 울고 있다 여러분 우리 연세 있으신 권사님들 코로나바이에서 걸리셔서 막 죽고싶다 천국 가고싶다 막 그렇게 말씀하신 분도 계시는데 절대 그러지 마세요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것은 비상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핵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할 때는 우리가 볼 때는 굉장히 큰 건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주 작은 어려움에 불과합니다. 약간만 힘든 것에 불과합니다. 좀 피곤하고 힘들고 몸이 아프고 괴롭고 내가 이런 질병에 걸려있고 직장이 끊어지고 소득이 없고 원금과 이자도 못내고 매일매일 돈 벌어서 월세 내야 살아야 되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약간 어려움, 작은 어려움, 약간 힘든 것, 약간 압박을 받는 것에 불과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것 가지고 막 죽는다고 소리칩니다. 떼굴떼굴 뒹굴면서는 하나님 어떻게 좀 고쳐줄 수 없습니까? 우리가 왜 이렇습니까? 교회도 이사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지금 이 지경입니다. 우리 도시에 코로나 때문스 갑자기 확몇 명이 왔습니다. 국민들이 막 불안해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통곡하고 기도하는 것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약간의 어려웠고 약간 힘든 거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작용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호세아 7장으로 넘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하고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통곡하는 거예요. 이제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 마실 물도 없다. 가난 땅에 들어가는 과정에 마실 물이 없어서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해서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우리가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는 것이 입시 때문에 자식들이 대학들어 가야 되는데 입시 때문에 막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합니다 또 대학 다 졸업하고 나면 또 직장 취직 문제 때문에 또 울면서 또 기도합니다. 내가 어떤 여자를 만나야 되고 어떤 남자를 만나야 이 결혼하지 못한 것을 또 기도합니다. 먹는 문제로 기도하고 생활적인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질병 때문에 이런 많은 이유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고 울고 통해 가면서 살려달라고 간구하고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안 보십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보십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교회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 목사가 범죄한 것,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범죄한 것이 있다. 생활 속에서. 자식이 범죄한 것이 있고, 성도가 범죄한 것이 있고, 목사들이 범죄한 것이 있고, 교회가 범죄하는 것이 있고, 국가가 감추고 범죄하는 것이 있다. 여러분 지금 우한 바이러스 우한 지역에서 시작이 됐는데 계속해서 한국으로 넘어옵니다 중국에서는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데 한국에만 오면 다 드러나요 이건 국가가 범죄하는 거예요 어디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범죄 어디서 또 나타날지 모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 겪는 것도 이중성 같은 것입니다 국가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송 매체도 이중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짓된 정보도 있고요. 가짜뉴스도 많고요. 자기 위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다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너희들 기도하는데 진정성이 없다. 회개를 해도 진정성이 없고 인내해도 진정성이 없고 기도해도 진정성이 없다. 기도하면서도 제지했고 회개하면서도 제지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 그러면 성경 보면서 우리는 또 재짓습니다. 이게 뭐예요? 다 우리 안에 이중성이 있습니다. 겸손하면서도 교만하고 교만하면서도 겸손하고 직장과 질병과 생활하는 것 때문에 앞으로 우리 장례 때문에 이런 것까지 우리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거안 보십니다. 진짜 우리 안에 이중성 거짓된 회계 회개. 회계를 하긴 하는데 외시적인 회계 거짓된 회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진정으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데 구속하기를 원하시는데 와서 보니까 아닌거예요 호세 7장 1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호세 7장 1절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치료하려 하나님 오셨다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났도다. 저희는 괴사를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여. 내가 그 여러 악을 기억하였음을 저희가 마음에 생각지않아니할 거지만 이제는 그 행과 저희를 얻어 싸고 그 목전에 있도다. 저희가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방백들을 기쁘게 하는 자로다. 저희는 다 가늠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진정으로 치료시키시고 구속하게 원하신다고 그러셨어요이 문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진정성의 문제입니다. 병이 생겼을 때 치료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치료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짓말을 하거나 속이게 되면 의사가 도와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있는 그대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영육관에 다 치료하십니다, 하나님은. 의사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나는 진정한 회개가 없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체리하고, 부르고, 금식해도, 어떤 문제로 금식하고, 기도하느냐, 진로 문제로 금식했더라고요, 보니까. 스트레스 받아서 울었더라고요. 응. 교회 빨리 이전이 안 돼서 숙성해서 울고 우리 교회가 한꺼번에 코로나 너무 많이 걸려서 울고 왜 이런 일이 생겼냐고 또 울고 응? 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아프고 성도들이 가난하고 응? 정신이 왔다갔다 하고 우울증이 생기고 너 죽고 싶다 그러고 성도들 위해서 별의별 저거 다 나오잖아요. 그런 말을 내가 정확적으로 들으니까 내가 또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도 보면 진정한 회개는 아니다. 왜 이런 일이 이렇게 생겼을까? 뭐 나중에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뭐 비상적인 응답일 수도 있어요. 나중에 잘되고 교회가 되고 되고 되고 그것도 나중 문제예요.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이 문제, 진정으로 겸손하고 진정으로 연단받고 진정으로 인내하고 진정으로 기도하는 문제예요. 할렐루야. 또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시키신다 그래서 구원시키고 구속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있는 빚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대신 내가 빚을 다갚아주리라 너희들의 환경, 너희들의 피 너희들의 질병, 이 모든 걸 내가 다 갚아준다. 할렐루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곡식과 새 포도주가 없어서 울기 시작합니다. 보통 그런 기도를 우리도 이 방송을 듣는 여러분들도 다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면 곡식 문제, 세포주 문제, 이전에했던 원금, 직장, 가정, 결혼, 답답함, 질병 이 문제가 해결되면 우리가 그런 문제를 기도를 하지만 결국에는 그런 것들 때문에 성경도 있고 기도도 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철학이도 하고 금식도 하는데 그런 문제가 다 해결되고 풀어진다면 그때는 이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성경을 안 읽을 것입니다. 성경을 덜 읽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를 덜할 것입니다. 기도 분량이 확줄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대 TV에 좋은 프로그램, 재밌는 프로그램 시청하려고 얼마나 많이 있을까요? 그냥 하는 것도,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잠자잖아요. 우리 생활 속에 이렇게 고통스러운 그런 문제가 없문에 우리는 밤낮 부러지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 그렇게 부러지죠. 처리하면서 교회에 가서 부러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진정한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 가지고 안 되고 더찢기를 원하십니다. 완전히 찢어져 갈거리나 찢겨서 찢어져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시는 그런 원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호세야서는 대개 호세야 선지자가 음란한 여자 고매를 데리고 와서 자식을 낳아로로아마뭐 이런 자식들을 낳고 엊그제도 그런 설교했죠. 선지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 직접 경험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호세야는 그냥 음탕한 여자 고멸만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호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치지 않는 그 죄성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나타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무슨 손으로 갚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기어이 죽여서라도 하나님의 자녀를 고치신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입니다. 자또한 가지는 이제 이런 해결책을 위해서 진정성의 문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기도와 진정한 회개의 앞당한 열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우리 한번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붙드는 사람은 기도를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왜? 하나님의 말씀이 내네 안에 있잖아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네 안에 있고 하나님의 기도 하나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단의 아무리 흉계를 꾸미고 별의별 작당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길 수 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째는 사람들의 습성이 나타납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논리를 가지고 있고 복잡한 생각이 있고, 자신의 계획을 붙드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나 현실을 위주해요. 현실 위주예요. 현실 위주기 때문에, 자기 논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양보하지 않, 자기 생각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 자신의 계획과 소망이 중요해요. 이게 현실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거기에 예수님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다 있겠죠. 또한 가지는,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마귀들이 아무리 많이 택한백들에게 달려든다 해도, 이 세상에 동성연애, 성차별법, 물론 반대하지만, 이 세상에 모든 죄가 아무리 악랄하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할렐루야! 네. 이것을 꼭 기억하세요. 같이 합시다. 나는, 나는 절대 망하지 않는다. 절대 망하지 나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 나는, 나는, 나는, 나는 기도한다. 기도한다.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로, 은혜로 산다. 이런 간단한 그 진리가 있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음. 세상 사람들 방송매체 떠들어대고 마귀들이 환장하게 달려들어도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야, 방송에서 나와서 주님이결로 엄청 욕을 하죠. 저도 인간이 이제 많이 낙심이 되었어요. 내가 도대체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느냐. 내가 원하지 않는 이런 일을 왜 경험해야 되느냐. 살다 살다 별이별 경험을 다 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날 줄 알았더니 어제 간증했죠. 주일날. 너무너무 생생해서 그렇습니다. 눈이 열어져서 천장에 하늘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시커멓 흥룡이 나타나서 그 흥룡이 나타나서 막 발톱을 빼냐면서 으아아아 저국들이 또 기도해 으아 용이 발악을 하는데 발악을 하는 목소리가 우리가 세상의 언어로 알아들을 수 없지만 귀신, 마이, 용의 소리지만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수 있어요. 용이 열어줍니다. 뭐 제가 용이 열어졌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하고 막 그런 것도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사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용이, 그래도 너희들이 기도해! 그래도! 저도 사실 낙심하고, 낭망이 좀 됐어요.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 누가 보지, 발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필요하여 가르쳐대 내가 주님의 그 말씀을, 그 말씀을 마음에 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래서 주님께서는, 항상 낭망치 않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 말씀을 수도 없이 슬기려고 수도 없이 성경을 많이 읽었지만 그 말씀이 진리로 막 다가오는 거야. 살아서 역사하는 거야. 어떤 환경이 와도 시작부터 낭망치 말아야 되겠다. 낭망치 않은 사람이 하는 것이 뭐냐? 항상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낭망치 마시기 바랍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이 그것입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았다. 너는 세상 사람들을 볼 세상 사람들을 보다 너희는 쓰레기다. 너희는 문제 많은 교회다. 너희는 이렇게까지 됐다. 수많은 손가락질과 비웃음과 조소와 이런 것을 막다 당한 거야. 무슨 수로 이겨요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해서 을 주님 얼마나 많이 당하셨습니까? 주님. 얼마나 많이 침비틈을 당하십니까 주님이 고쳐준 사람들도 주님께서 회복시켜준 사람들도 주님의 기적을 수없이하는 사람들도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갈보리 가실 때다 구경꾼이었어요 주님을 따라다닌 사람들도 구경꾼이었어요 심지어는 입으로 주님을 저주하고 도망가고 부인하고 기적을 경험한 사람도 성령의 불을 경험한 사람도 얼마든지 구경권이 될수 있고요 얼마든지 그런 위계나 고난이나 어려운 환경이 오면 주님을 향해서 돌을 던질 수도 있고 비웃을 수도 있고 조수도 할수 있고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없겠어요 기자들 중에 방송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 사람이 없겠어요 그들은 단체로 그룹을 지어서 어느 교회가 뭐 이런 일 있었다 어느 교회가 이런 일 있었다 그러면 그들 중에서도 욕을 하고 저주하고 비웃고 그럴 것입니다. 아 우리 교회는 그런 게 아니까 니 감사하다. 여러분 정말 그런 건가요? 주님을 생각하시면서 잘 이기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 다 빨가벗기시고 벌거벗음을 다 당하시면서 창으로 찔리시고 채찍도 맞으시고 그냥 주님은 정신적인 충격 육적인 고통 영적인 아픔 영과 혼과 육의 모든 것을 주님은 다빨갈벗겨시면서다 희생당하셨어요 왜요? 우리의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 영성이 오늘도 제대로 서 있는가? 내 생활습관이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내 생활습관이 제대로 있는지 날마다 여기에 대해서 고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제대로 된 기도를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것은 정말 아름답고 귀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 이야기가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찢으시고 너무 깊은 상처를 주셨다 해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있어야 한다. 환경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중한 병이 있다 할지라도 너희는 하나님께 돌아갈 마음이 생겨야 한다. 그래야 부르짓고, 그래야 통하며 그래야 회개하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다. 곡식? 새로운 포도주? 직장? 도? 결혼? 장례 문제? 대학 잘 들어가는 거? 대학 합격하는 거? 좋은 직장에 취직되는 거? 건강하게 평생 사는 거? 하나님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진정한 회개 진정한 경선 진정한 회개의 합동한 열매 제대로 된 기도 더욱더 우리가 더 찢겨져도 하나님 우리를 치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더 부셔뜨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종교적인 장난인지 장난처럼 치 기도하는지 신앙선하는지 알수 없을 정도로 처참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는지 어떠한 조건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 다시 한번 회복하시고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찌실 때는 경찰서에 구체소에 감옥 감옥 가는 것으로 끝내지 않습니다. 오늘 보니까 호세에서 아까 오장에 보니까 사자처럼 덤벼들어서 완전히 찢어놓으신다그랬어요 젊은 사자 보니까 내가 5장 14절,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쪽수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나곧 내가 움켜 갈지라. 내가 털자여 갈지라도, 전혀 건, 어,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택한 백성들을 어떻게 찢으시느냐? 사자같이 찢어버린다. 젊은 사자가 힘이 얼마나 왕성합니까? 딱 갈갑에 다 찢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찢어놓을 때그 이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하나님이 찢어놨는데 하나님이 찾으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었어요. 여기 보니까 나는 인외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냐며 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하나님이 찢으셔놓고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언제보다 하나님을 원하고 인내를 원하고 상한 마음을 하나님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죄가 철저하게 회귀하고 니우치면 유치장에 감옥에 우리가 가있다 할지라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렸다 할지라도 내가 그런 어려운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제대로 회귀만 하면 진정한 겸손과 믿음과 기도와 회복하겠다면 하나님은 또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복을 주십니다. 젊은 사도처럼 에브라인, 사마리아 막 덤비들 칼거리 찢어아도그 고통식으로 우리가 회개하며 부르짖을 때 그러니까 먹는 거 마시는 거뭐 직장 뭐 결혼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결젊은 하나님 내가 진정 진정한 기도를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너무 이중적이었습니다 내가 영적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환경이 어려우면 하나님을 떠나고 환경이 좋아지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게 아니고 강력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다시 말하면 장소를 말하는 가 우리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유치장에서 들어가있다 할지라도 격리에회 탈지라도 나올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냥 유치장에서 꺼내오고 그냥 격리대장행에서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아주 그냥 새로운 경험을 하는데 그거 뭐냐면 유치장, 격리장 이걸 다부셔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이엘루야 하나님의 주신 능력과 응답과 물질의 축복과 간건한 능력과 이 모든 걸다 회복시키는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엄청난 축복을 경험시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요비에요 욥의 핵심의 앞 부분에서는 핵심이 뭔지 모릅니다 그냥 고난만 당하는 거예요. 그냥 고난 당하는 거예요. 근데 욥의 40장에서부터 쭉 뒤에 나오는 핵심을 보면 욥이 티끌과 책가운데서 회개하는 거예요. 팍 파... 회개하는 거. 회개. 오늘도 회개. 참 못했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라 욥에게 말씀하셔. 욥이 막 회개하다가 막. 응답받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기끌고체를막 무릅쓰면서 회개하네 회개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욥의 회개의 진정성을 받아주셨어. 진정으로 회개하는구나. 너도 말 잘하는 거 내가 안다. 욕기 1장에서부터 40장까지 그렇게 말을 많이 했죠. 친구들보다 말을 많이 했잖아 친구들도 말쟁이야. 욕도 말쟁이야. 믿음의 사람들은 말쟁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중성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욕에게 위로쳐와가지고 욕을 괴롭히면 욕이 자기 믿음을 변론하면서 자기는 죄 지은 것이 없다고 교만하게 이야기합니다. 친구들도 이중성이 있고 욕도 이중성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욕을 무섭게 다루십니다. 진정한 회개 진정한 회개를 통 하나님이 받으시고 친구들에게 너희가 하는 말이 선하지 못하다. 너희가 이런, 이런 이런 재물을 가지고 내 아들 요벽에 가서 제대로 잘못했다고 빌어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그러니까 저들이 벌러벌벌 떨면서 요벽에 잘못했다고 요벽 그들을 위해서 다 기도해 줍니다 친구들 내가 미안해 나도 자네들을 말로서 이겨보려고 했어 미안해 다 용서했어 그래 이렇게 저렇게 친구들까지 다 회복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요벽에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을 축복 주시고 더 건강 주시고 새로운 아내도 주시고 새로운 자녀도 주시고 새로운 복과 능력과 더 유명한 사람이 되세요. 우리들도 그런 은혜를 좀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먹고 마시는 문제 세상에 생활하는 문제 물론 그것도 기도해야 되겠죠. 성경의 내용이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중성. 우리 안에 진정성. 옆처럼 당해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 보지 않은 사람은 모르는 것처럼. 암병 걸려 보지 않으면 모르는 것처럼. 결핵 걸려 보지 않으면 모르고 감경화라든지 신부전체로 이거 걸려 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건강한 여러분들이요. 몸이 아프신 분들 많이 위로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주시고 아프신 여러분들이요 소망과 힘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판결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친구들에게 요배 친구들에게 너희는 내존 욕과는 다르다 할렐루야 음. 너희들은 요배 친구라고 하지만 내존 욕하고는 다르다 하나님이 함교를 해주시는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너희들 세상에 있는 교회와 다르다 주님의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있는 성도들과 다르다 네, 네. 이 방송을 듣는 주님의 교회 성도가 아닌 여러분들 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사람은 그냥 껍데기만 예수님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불의 사람은 다릅니다 더 불로 연단을 받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더 성령으로 연단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상처와 고난과 아픔이 더 영적으로 강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감염문을 닥쳐부수고 원수를 깨부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낮아짐과 진정한 사랑의 분량이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들어서실 줄로 믿습니다 그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기도해주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에게 성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할지라도 우리 모든 성도들도 내 안에 있는 이 상처 하나님은 다 성령의 능력을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멘. 오늘 이 말씀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물질적으로 많이 힘들고 생활적으로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런달지라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영적으로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진정성이 있는지 또 우리 안에 이중적인 자태가 있는지 이것을 찾아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말 내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지금까지 기도한 것이 세상적인 것만 잘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주님이 정말 원하신 것이 나에게 있는 이런 이것을 들 분별하고 찾아내서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회개하며 영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껍데기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온세계가다 휘몰아치는 가운데 있지만 진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주님의 교를 사랑하시고 이 방송설교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진정적인 문제를 찾고 내 안에 이중적인 문제를 찾아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지금 찢겨져 있습니다 주님 싸매어 주시옵소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는 경험하게 하옵소서